두 번째, 네? 목소리가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어떤 목소리가 좋을때 적합할까요? 이거 안 돼요. <웃음> 짜증나요. 뭐 귀여운 목소리가 안 <웃음> 돼요. 귀여운, 귀여운 괴로운 목소리를, 목소리를 귀엽, 제가 귀여운, 보여드리려고. <웃음> 네. 어, 이 귀엽다는 게 이제 주관적인 거라 네.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, 저는 귀여운 목소리는 적합하지 않아요. 음. 어, 여러분이 이제 물론, 귀여운 상품 팔 때는 모르겠는데, 네. 쇼호스트, 홈쇼핑 쇼호스트의 연령대가 네. 그렇게 어리지 않거든요. 작년층이에요. 40대 이후 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귀여운 짓 한다고 사줄까? <웃음> 아니요. 어, 그래서 오히려 신뢰감 가는 목소리, 어, 뭔가 좀 믿음이 가는 목소리, 음. 어, 이런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. 귀여운 목소리는 아니고, 어, 그리고 잘 들려야 돼요. 소리가. 홈쇼핑을 그냥 틀어놓고 집안일 하시는 분들 도 되게 많아요. 아 맞아요. 그쵸? 라디오처럼. 라디오처럼 아예 틀어놔요. 그리고 왜 틀어놓냐면 언제 기획방송을 할지 모르니까. 아 맞아요. <웃음> 언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득템한다 그러거든요. 저도 맞아요, 맞아요. 득템 많이 해요. 홈쇼핑이 갑자기 어, 뭐 밑지고파는 날도 있거든요. 실제로 있어요. 음. 그리득템한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아예 틀어놓는데 맞아요.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 뭐지? 하고 이렇게 아, 집안일 하다가 어? 진짜야? 오늘 마지막이야?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. 하는 게 들려야 된다고 음. 하더라고요. 이렇게 둥 아무 생각 없이 총수로 하다가 그쵸. 뭐 무슨 기능성이에요? 뭐예요? 음.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떤 친구는요. 안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. 무슨 말 하는지 웅얼웅거리고 네. 이게 신기해요. 그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. 목소리가 어, 발음이 좋은가 아, 발음이, 어, 발음이 이렇게 뭉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. 발음이 또박또박하게 되고요. 두번째 공명이라고 해서 소리의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. 어, 공명 있는 목소리가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그런 거. 세 번째는요. 엑센트예요. 강조. 중요한 단어예요. 계속 에, 그 스타카토로 얘기하면 안 들리는데 중요한 단어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마지막이래요. 어, 마지막. 대박. 그거 들린다 신기하게. <웃음> <웃음> 어? 그렇게 작게 해도 어, 아 이것도 어. 기술이죠. 어, 이런 거, 막 이런 거. 어, 뭐야, 뭐야, 뭐야, 막 이렇게.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요. <웃음> 큰 소리를 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, 뭐지?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. 이런 게 이제 목소리에 필요해요. 그래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일상 대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,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좀 트레이닝을 하고 목소리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. 다 방출해도 되나요? 아, 우리 저 윤세영님이 평소 목소리가 이렇지 않아요. 아, 네. 방송용에 방송용. 대외용입니다, 저는. <웃음> 평소 목소리. 어, 혹시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외용, 내외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. 근데 저는 똑같아요, 저는. 방송용이랑 평소 목소리가 저 달라요? 아니요, 똑같습니다. 똑같아. 이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가식적이면 안 돼요. <웃음> 집에서요. 하고 지금 밖에서는 이제 성숙한 여인처럼 평소에 성숙하게 하세요. 아 네. <웃음>